현재 대한민국은 아파트 열풍이 아니라 아파트 최악의 상황을 겪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아파트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집이 없는 사람도 태반인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82억, 62억, 60억 상상도 못하는 금액으로 일부 거래가 되었습니다. 23년 3월, 23년 3월, 23년 3월 대부분 3월에 달 엄청난 거래가 있었는 이유는 영상에도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규제 완화와 보금자리 특례론 대출, 일부 아파트 가격이 꿈틀거린다는 얘기에 또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래 금액 중에서는 거의 100억에 임박하는 아파트 거래들이 나오고 있었고 아파트 한채 5억, 6억 해도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80억, 60억의 아파트들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보셨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아파트 사채까지 사용을 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고 결국 아파트 투자를 투기를 잘못해서 경매까지 진행하는 사례들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서울뿐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고 특히 서울의 가격이 가장 비싼 편이며 대구 마찬가지 엄청난 거래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1위가 두산이부 88평 23년 3월 34억 3천 그리고 23년 3월 태왕 안에서 33억, 24억 7천 0 0 16억, 15억 이와 같은 현상들은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를 보여주는 것일 뿐 일반 서민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다른 나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충분히 넘길 수도 있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적으로 가장 저렴한 아파트 미분양 할인 판매로 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현재 제 주변에 많은 지인들이 다른 지방에서 부동산 업을 하며 중소도시의 아파트 실제 미분양 할인 판매를 진행하고 있는 중공후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할인 판매로 1억 5천 2억대의 50% 할인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파트가 분양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 영상은 현재 제작 중입니다. 중소도시의 중공후 미분양 할인 판매 40에서 50%의 가격은 1억대입니다. 제작이 되는대로 곧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대구에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수 있는 아파트들 가망성 이 있는 아파트들 얼마나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아파트들을 보시겠습니다. 대구도 현재 미분양 판매를 할수 있고 예전 2년 3년 전에 완판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들을 구입해야 아마 대부분 7,80% 분양이 되었고 일부 5%, 10% 정도의 남아있는 물량들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22년, 23년 아파트 분양 시기에는 대부분 10%, 2 0분이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분양률이 7,80%를 넘지 않고 중도금이 지급되지 않는 아파트는 저도 진행을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구입했는 일부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정보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삼독동 SK뷰는 20년 12월 분양을 진행했기 때문에 실제 그 시절에는 2년 3년 전 프리비엄이 형성되었던 분양아파트였고 마찬가지 할라하오젠트 마찬가지 21년 그나마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았는 아파트였습니다. 마찬가지 대구역 퍼스트 21년 7월 분양을 하였기 때문에 그나마 어느 정도 일부 분양은 되었을 것이고 마찬가지 대구역 퍼스트 2차, 21년 8월 그리고 현재는 대부분 건축 중에 있는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한 채든 두 채든 세 채든 미분양이 낮기 때문에 현재 미분양 업체별 현황에 기록이 되는 것이고 시행사의 재무제표를 확인하게 되면 다섯 개다 10개다, 두개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파트는 소위 말해서 오픈해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고 할인 판매로 매매를 분양을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2020년이나 21년도에 분양했는 아파트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 현재 22년, 23년 분양하는 아파트들 대부분이 10%, 20%뿐이 분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7,80%를 넘기는 사례가 없을 것이고 현재 보는 미분양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떤 아파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힐스테이트 동인 21년 9월 그리고 대봉사 이다음 21년 11월에 분양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나마 분양률이 좀 좋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미분양이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미분양 세대는 많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또 세대수가 중요하겠죠. 900세대냐, 170세대냐, 500세대냐, 나름대로 또 세대수를 생각해 가면서 아파트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미분야 할인 판매로 구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마찬가지 세대수와 위치까지 대부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세대수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위치가 상권이 받쳐주지 않거나 외곽으로 빠지는 아파트라면 현재 보시는 미분양 아파트 할인 가망성이 있어도 머릿속에서는 또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세대수는 36세대 400세대 각기 다 틀립니다. 그리고 위치도 동구냐 북구냐 남구냐 수성구냐 마찬가지 동네가 다 틀린 것처럼 실제 내가 나름대로 미분양 할인 판매 구입을 하려고 하는 아파트들도 세대수와 위치에 따라 선택의 폭은 좁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전에 분양을 했을 때는 너도 나도 채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아파트 분양권 당첨만 되면 돈이 번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을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건설사별 브랜드별 많이 차이를 가지면서 선택을 합니다 안심파라곤 프레스티지 같은 경우도 라인건설 라민 엘하이우징 뭐, 처음 들어보지만은, 뭐, 그렇게 되고, 세대수는 759세대, 그리고, 에비뉴는 대우조선에서 진행을 하고, 세대수는 또 191세대, 21년, 21년 분양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음, 마찬가지, 세대수가 191세대의 동구에 위치하고, 세대수 745세대의 동구에 위치하는 아츠베르일단지, 계속해서 21년도에 그나마 분양을 했기 때문에 일부 분양은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구는 생각외로 분양률이 또 좋지는 않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동대구역 주변이 훨씬 낫지 않느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현 입장에서는 위치도 중요하고 세대수도 중요하지만 은 내가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고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죠. 마찬가지 21년도까지는 그나마 조금 좋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22년도부터는 대부분 어느 정도 분양이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분양률이 저조한 상황이라는 것은 뉴스를 봐서 대부분 알 것이란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22년도에 시작을 했는 분양 시작을 했는 아파트들을 배제한다면 평균 21년도에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수가 142라면 은또 나름대로 마음에 들지 않을 것이고 세대수가 794세대의 아파트라도 나는 효목동 동구가 또 싫다고 생각해서 배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것이며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지만 은 혼자 생각에 이것저것 다 따지고 가장 좋은 위치에 가장 좋은 아파트, 브랜드의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 가격이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막상 차트를 봐도 그만큼 많은 아파트들은 없습니다. 동대구역 골드클래스 마찬가지 21년 2월 그리고 세대수는 329세대 그리고 동대구역 센트를 22년 12월이었다면 실제 분양률은 상당히 저조했겠죠. 그렇다면 미분양으로 나와있는 아파트가 많을 것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70-80% 분양률을 넘기고 나야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아파트들 과연 얼마나 될지 안될지는 연도로만 확인을 해도 그 시기에 실제 분양률, 프리미엄 상승 등 다양한 얘기들은 뉴스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뉴스를 뒤져보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마찬가지 22년 7월 대구역센터를 762세대 22년 9월 117세대의 두류역 자이, 두류역 자이 주택조합 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합원이 분양을 받고 나머지 남아있는 세대수가 117개의 세대수이기 때문에 현재 여기 세대수에서도 몇 프로가 남아있는지 일반 민간으로 대부분 진행하는 거와는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또 해봐야 되고, 총 세대수를 확인을 해 보시면 대단지 아파트다 아니다.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조합원 아파트로 물량들이 뒤로 또 나오는 사례들이 종종 있는데요. 조합원 아파트를 잘 구입한다면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예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미분양 할인 판매로 40% 50%까지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을 한다면은 조합원 아파트보다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조합원 아파트에 추가 분담금을 내는 그런 상황들의 아파트들은 상당히 더 위험하거나.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례들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22년, 21년, 20년 그리고 가장 분위기가 좋았던 시절 적어도 20년에 분양했는 아파트들을 같은 경우는 미분양으로 나오는 아파트들이 몇개 되지 않을 수,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들이 좀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22년, 22년, 22년에 분양되는 아파트들은 평균적으로 분양률이 좋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미분양 자녀 세대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70%에서 80% 분양률을 넘지 못하는 아파트들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분양 할인 판매로 진행을 하더라도 많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시고 도전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미분양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면 말이죠. 떡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혼자 앉아서 이거 미분양 할인 판매 나는 요거 사야지 이거 사야지 이렇게는 생각하시지 말아 하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수 있는 아파트들의 안전성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고 적어도 20년 전에 분양을 했는 아파트들이 평균적으로 분양률이 좋았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세대수가 별로 없는 것들 그런 아파트를 구입을 해야 된다. 그리고 예전에 2018년도에 실제 준공을 하고 분양을 했는 아파트가 아직도 미분양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 아파트가 남아있다면 남아있는 나 이유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해보시고 마찬가지 21년, 21년. 평균적으로 20년보다는 21년, 22년 분양했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지금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미분양 할인 판매로 진행하는 아파트들은 2020년 전에 분위기가 좋았을 때 일부 자녀세대 5개, 10개, 20개, 30개 정도에 남아있는 아파트들을 구입하는 게 그나마 안전할 수 있고 그 이후에 21년, 22년도에는 분양률이 생각외로 저조했기 때문에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 세대수가 많을 수 있다.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수성구에도 2017년, 18년도에 분양을 하고 아직까지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지산아이워시 마찬가지 17년, 18년도 엄청나게 분위기가 좋았는데도 미분양으로 나와있고 수성골드클래스 2018년도에 분양을 했음에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그리고 중동, 수정부웰 리브파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19년도에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런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이유가 그 시절에 분양이 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자녀세대 10개가 남았던 1개가 남았던 미분양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건설사 요청에 의해서 비공개로 전환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런 아파트들이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렇게 미분양으로 남아있을까요? 가격이 높았을까요? 위치가 좋지 못했을까요? 그런 것까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20년, 21년도에 분양했는 아파트들이 미분양으로 현재 남아있습니다. 이런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아파트들, 적어도 분위기가 좋았을 때 분양률이 좋은 상황에서 분양을 했는데도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그렇다면 미분양 할인 판매로 적어도 3-40%, 4-50% 분양을 한다면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자녀 세대가 얼마 남지 않고 장기적으로 분양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다고 해서 할인 판매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린다면 우리는 또 한번 미분양을 구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구입을 못하고 죽도밥도 아닌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미분양 할인 판매로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데이터까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현재 내가 미분양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미분양 할인 판매를 해서 나는 뭐 스킬TV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조건 좋은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혼자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서 과연 내가 갈수 있는 위치에 만약에 미분양 아파트가 나온다 하더라도 내가 저렴하게 살수 있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많은 전화를 받으면서 이런 데이터와 내가 향후 미분양 할인 판매로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가 발생될 것이고 중공 후 미분양 할인 판매가 나오면 나는 구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오늘 보신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내가 구입할 수 있는 미분양 아파트 위치나 그리고 세대수 그리고 중공 전에 할인판매를 하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나올 것 같은지도 체크를 해보시고 중공 후에 미분양 할인판매가 나올 수 있는 아파트라고 하지만은 과연 내가 그 아파트의 세대수와 위치가 맞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제가 숟가락으로 밥을 퍼먹여 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이런 정보까지도 없었고 미분양 할인판매를 한다고 하더라도 구입을 안 했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은데 현재 아파트 가격이 미친듯이 상승한 것을 보고 어떤 학습효과라고 생각해서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많은 노력과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